뭐합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밖에 안 됩니까? 저 유튜브에서 교관쌤 본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노래방 개장합니다. 뭔가 약간, 뭔가 더 있었는데. 약간 노래방 스타일 노래? 그쵸? 뭔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에이빙크, 주얼리 아 투애니온! 소녀시대? 아 그치 보안노래도 있죠. 응원점수 주실 것 같음. 자.. 아, 아, 아. 점수 말고 에, 여러분 삼성소리가이거밖 못합니까? 아 저번달에 온 초등학생들이 더 소리 큽니다. 여러분 똑바로 소리 못집니까? 갑자기 와서 존나 혼남. 갑자기 왜 혼나는지 모르는데 존나 혼남. 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어 나 이거 실제로, 실제로 이거 진짜 이거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손, 왼손 손짝 펴고 왼손 들면 오 다섯 개죠? 손가락 다섯 개오 그리고 오른손 들면은 이거 파이브죠 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면은 오! 하고 이거 들면 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빠! 오! 빠! 이 처음에 이게 오! 빠! 오! 빠! 이거 외치게 하는 거야. <웃음> 자 여러분 제가 왼손 들면 오! 오른손 들면 빠! 하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 뭐합니까 여러분! 목소리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에 양이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목소리를 작습니까? 저번 주에 왔다 간 강아지 초등학교가 훨씬 목소리 큽니다. 양이 고등학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에? 아, 함성 소리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련회가 장난입니까? 네? 여러분 수련회가 장난입니까 수련회가 장난인가요 다들 일어서십시오 다들 일어나세요 <웃음> 아 선생님 군대 갔어요 <웃음> 조관 본 교관 말 따릅니다 일어납니다 저 1반부터 일어납니다 1반부터 제 손이 이동하는 대로 앉았다 일어납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앉았다 일어났다도 똑바로 못합니까 여러분, 에? <웃음> 여러분, 뭐합니까? 초등학생보다 목걸이도 작아, 앉았다 일어난 속도도 느려. 여러분,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잡지 않으면 오늘 저녁 잘 시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잘 시간 갖고 싶죠? 대답 안 합니까?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 에? <웃음> 여러분 이제 곧 고3돼서 힘든 거본 교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고3 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불사르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전방을 향해 함성 5초 발사! 출연의 악몽 떠오르게 하는 하이퍼리얼리즘 햇양 교관. <웃음> 그러다 이제 애들 반응 없으면. 어?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 봐서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대박이구만한 <웃음> 명씩 나와서 열심히 시원하게 털기춤 한 번씩 추겠습니다. 네. 털기춤 추는 친구 안 나오는 반. 이번 저녁 잘 시간 없습니다. 노래 큐. <웃음> 번장 불쌍. <웃음> 자, 자, 자. 1반 나왔습니다. 1반. 3반. 4반 아 1반 3반 4반 오늘 저녁시간 자유시간 1시간씩 획득합니다. 자 2반 2반 2반 고고 앞에서 세 번째 친구 나와요. 세, 뭐예요 뭐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하니 나와 나와 나와 6반 6반 나왔어요. 아 6반 나왔습니다. 5반 오늘 저녁 자유시간 필요 없습니까? 5반 자유시간 필요 없습니까? 5반 반장 빨리 나가라고. 뭐, 화장 없어. 회장이라도 나가자. <웃음> 아이라게 반장도 나가. 희생자 나오 희생자. 어. 남자, 남자 아이들 노래라서 시큰둥함. 음. 아, 자, 자, 자. 그러면 1반부터 6반까지 저녁 시간 끝나고 1시간 동안 자유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전에 레크레이션 시간, 장기 자랑 시간에 장기 자랑할 학생들은 이따가 저쪽 저기 서 있는 교관 선생님 보이죠? 됐다 만납니까. 저기 서 있는 교관 선생님 보이나요? 네. 네, 보여요. <웃음> 저기 서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응원 어, 넣은 거시기 갖다 줍니다. 아시겠죠? 네. <웃음> 방송 전에 교관 잡아먹고 싶은 거 아닌지. <웃음> 자 자, 그러면 다들 장기자랑 시간 전까지 짐 풀고 자 각자 방에서 정돈하고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체육복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입습니다. 사복 입지 않습니다. 장기자랑하는 친구들 말고 사복 입는 학생들 사복 전부 압수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복 바로 압수하고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바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작습니다. 아시겠죠? <웃음> 아 어제 티니 위에서 니트 새로 샀는데 <웃음> 아 지하상가 갔다 왔다고요 아 인정 인정 어아 친구들이랑 지하상가 갔다 왔는데 아 진짜 짱나 하 진짜 여러분 이따 장기 자랑할 때도 이렇게 갱월지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모습 보여서 본 교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본 교관 여러분 믿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강 잡았지만 제가 우리 냥이 고등학교 학생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너무 진짜 학생들이 어 눈빛이 다 초롱초롱하고 어? 다들 이게 어? 건강해 보이고 어? 정신이 건강해 보이고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최근에 교관하고 왔어 아 레크레이션 자격 따야 되나? 아... 가지는 맘. 여러분, 꿈꾼 갑니다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왔어. 친구가 발라드 존나 불러가지고 졸려서 잠깐 존 거야. 악몽이었어. 핫, 양이 집사들 모두들 있어 돌아온 건가? 헛! 거의 뭐, 회빙원 네. 다시는 그런 날 보기 싫어. 다시는 그런 날 보기 싫어. 바로 열고 집사들의 마음을 걸어왔고. 이 <웃음> 교관이 <교과인> 됐지? <웃음> 기억이 안 나. 아, 매직 듣다가 그랬나? 어, 그거 그런데 갑자기 뭐 때문에 넘어간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 깐양양냥냥 무슨... <웃음> 교관? <웃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교관이 될 수도, 나쁜 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스나이퍼 확장 단창입니다. 볼트 완전 복수현! 아 잘못 말했습니다. 조구현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합니까? 말이 됩니까? 수근 수근. 조구현이래저 유튜브에서 교관생 본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끝나셨다고요? 어? 허벅스. 감사합니다. 아, 자본 치유. 예. 네, 자본으로 교관 바이러스 치유했다 챔피언입니다. 치유했다 이번...